안녕하세요. 람스 리얼 모델을 하게 된 22살 유학교과 학생입니다. 어, 저는 허벅지가 제일 고민이었어요. 허벅지가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살집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자진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좀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입었을 때 라인 변화가 가장 컸어요 그 부분에서 자신감이 가장 커진 것 같아요 같이 있는 남자친구가 제일 많이 얘기해 줬는데 뒷모습이 항상 그 있으면 허벅지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람스 받고 나서 그 라인 변화가 굉장히 이뻐졌다고 계속 말을 많이 들었어요. 주변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제가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. 특히 스키니를 정말 소화하고 싶었는데 허벅지 때문에 그냥 옷장에다 넣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람스 받고 나서 스키니를 입고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게 돼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저는 람스 덕분에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찾은 것 같아요. 저같이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합류고 MC 화이팅! 감사합니다.